오지 않았던 거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약간 무너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. 애들이 사랑스가요 <웃음> 아이들을 사랑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이 안 나왔던 그 순간의 충격 그게 계속 저한테 이제 시시때때로 그 생각이 떠올랐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죠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였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한 게왜 그렇게 괴로우시지 교사니까요.